지서울대서사습니다 <목소리도> 먼저 네, 서울대 김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 지리학과의 김치에서 오늘 그세 분의 발표를 세분 워낙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 상당히 대륭해지천 청주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 자체에 대해서 예지해서 훌륭한 게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이 미래도시 투로에 맞는 토로그 주제를 생각하는가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건 아까 세 주제를 좀 통과하는 키워드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생각적 접근에서 미래도시 그 지역 전체를 얼마나 뽑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 중심으로 우리 나라 국토를 굉장히 쫓겨나가고 는 시각을 보면 몇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뭘까 그러면서도 현대무민주군에 볼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가지가 오늘 발표한 것에 감상하는축소의 일이 아닐까 이런 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 도시 정책이나 지역 균형 발전 경험에서 정치 생각도 조금 필요하다 이 중에 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는 도시를 바라보는 지역 전체를 바라볼 때 도시 지역계획이든, 부동산이든, 그 아니면 건축학의 입장이든, 대부분은 미시적이고 기술공학적인것 그렇게 일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더 거시적이고 총체적이고 철학적인, 근본적 전환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이봉적으로 접근하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과제가 어, 정치생계적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정치와, 정치를 왜 하는 거 하는구나,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유질성한 인간의 욕심에 유질성한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질서를 부여하는 대상은 굳이 인간만이 돼야 하느냐, 인간을 넘어서 기인 관계를 포함하고 자연을 포함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질서를 모색하는이접품이 오늘 정치 생태학적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 법학으로 보면 지투 법학도 그런 관점에 서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리도 이제는 그 지역 정책이든 공구시 정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생태학적 우리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이렇게 경우에는 인간 중심들을 넘어서 인간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다포괄하는 관점에 삶의 철학적 적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다. 한마디로 약탈 경제적, 아까 어떤 말씀하셨는데 약탈 경제적 관점에서 그것을 제대는 위해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에코롤도는 그 메코로, 에코지 그 관점이 아닐까 그런 걸 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아주 굉장히 긴 지구 역사를 봤을 때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던현 시대를 바라보는 흰게 마지막 이는 입장에서 완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지질학적 시간을 보면 홀로신이라고 부르거니다 홀로신이라는 거는 단어 자체는 고대 그리스에서 봤거든요 데 영어로 하면 콜로라는건 홀로라는 뜻이고, 시니이라는건뉴라는 뜻인데, 전체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질학적으로 인타이어리뉴다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안신세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게 통론이 되다, 최근에 사회가 하는 사람들이, 안성포스인니다 분류세가 아니면, 어, 급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임세를 넘어서 자본세가, 특별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질서를, 그, 부여하거나 칠세의 기산을 잡으려고 하는 그 원리와 원리에서 뭐냐면 지나치게 시장논리 중심적입니다. 기준을, 칠세 기준을 뭐로 잡을까? 시장이나 이윤의 문리나자본축적의문리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데 그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중한이라는 부분에서는 보면 대 부분이 지나치게 친자본적이고 친시장적이고 그 다음에 친기득권적인제에 섰다. 개국과 지역을 넘어서 지나치게 친 구조권으로 환상이 되어 있다. 그런 주요한 분의 일반 통일 능력 방식으로는 미식, 이런 구조 인력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한문 자체, 수량 자체에 감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생계학적 조건을 할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나하는두 번째에 현대 문명 수준에 맞추면서 체인질적 접근을 선택을 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2017년에 그 밀버스 그 칼리적으로 런에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UBS 쪽입니다 보편적 그 기본 서비스를 공유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징적인 정책를 보자 그래서 자기 국토 어디에 살든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로케이션에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면 굳이 특정 지역에 몰려서 여러 가지 지역 조균들과 어떤 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이제 2019년부터 있는 고 최근에 그게 그 일부의 지역정책 당분에 상당히 부담을 할고 있는 방법이것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냐 이승 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UBS를 공급을 하되 광역도시 거점 네트워크 방식으로 그 접근을 하면 상당수의 급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일가 없지 않고 대안적인 시계품이라고 말할 때는 공간적 스케일이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저 상당수에 대해서는 이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에너지, 환경, 그 다음에, 황제와 턱의 정체성, 윤리성, 이것을 허가를 하면서, 구애적 서비스가 다시 공급 되는 어떤, 정말 공간적 서비스 공급만,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러니 이런 접근을 하는 이유는, 능적으로 우리나라에 좀해 되게 좁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의, 그, 조금방식을 좁게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지역정책이든 도시정책이든 기사법인 문제정책이든 그러면 좁은 국토를 좀더 넓게 쓰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든 접근 방식을공만으로 대학 가는 이러한 는군민들도 대응이 필요하고 중국에는 정치 민주주의를 나눠서 공간 민주주의를 발전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은것감사합니네 <놀� IKEA> <Spotify> <놀보> <useful> 감사합니다 네감저합니 정리 하 대표를 네, 감사합니다. 때 어, 네? 네그 저는 오늘 대표를 아, 네. 또는 내용을 음, 좀 연구조사 결과 좀한 거고요. 저는 그한국성재란이라는 성을 좀 발전시키자 그리주성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자 하고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작년에 그 서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설립된 한법인입니다거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어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할까 했는데 그 제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곳이 신앙목포통합, 지금 네 번째 도전인데요. 거기에 실물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섬진환 사무총장으로 봉사하면서 실제 섬 주민들을 만나보고 느꼈던 그런 사례 그리고 목포 신앙, 도로, 도시와 섬 통합에 관련해서 동작되에있는 왜그러만 을 못했을까, 그러한 그 문제점해결방안 방에 대해서 제가 좀, 그 경험 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석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대같이하는데요추가 그그 섬을 말하면, 우그 대한민국 국민의회에서 그 암케이지 조사를 했더니 섬을 방문하지 굉장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굉장히 있습니다왜 섬을 경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송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의 접근성, 막이나 두려움, 또 언론의 부정적 보도 이런 것도 항목지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울릉도에 가면 진인사 대기이라는 진인사 대입이라는 그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표라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륙는은 그 울릉도에 전 의료원장님께서 신문에 칼럼비전하고 있을 제목인데 이 제목을 보다서 울릉도의 주인인 대상용씨가 작년에 저희 그 저희의 섬의 이름지 검행사들이 하나인 그 섬주민, 전국 섬주민들이 대 저희 섬진왕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이 그 섬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는 수공모전들이 있는데요. 우릉도의 그 주민인 배상룡씨가 진인사대일이라는 수기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책그 육지에 빨리 떨어진 섬들은 생명을, 다투는 청각을 다투는 그런 응급상황에 그 의료원이라는 그 의료원에서 모든 조치를 다채워준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헬기가 뭐냐 안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결정됩니다. 그러한 석들, 풍자한 마음이 진지사 때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 즉슨 얼마나 적극성이 떨어지고 서울 주민들이 이 섬의 적극성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냐. 제가 서부지관 그 사무총장을 이루면서 서해의 관위에 통해 여러 섬을 주민들이 감안한 니다 그렇지만 하나가지가 이이 제일 주장이 뭐냐면 제발 여기 있으면 현대와 또 육지와 후방성들은 발표 나왔지만, 연그도먼 섬은 여객서는 대형화와 표가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나 저기 서남이 과거로 보 1년에 그 여객선 문화인 수가 약2 정도면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분의 1 섬의 가능이잡히다 것이죠. 그래서 그 저희 섬회장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섬접근성 개선이 어떠한 걸 추구해야 되나요? 일단, 연료 연도는 많이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료 연도 위에, 여객선 현대와 그리고, 홍수님에서대표들이 나왔지만, 공영제, 여객선 공영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 아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음, 우리 여객선은, 해상, 격통을 담당하는 우리 해상연합 여객선은, 대중교통책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그 관리 차원에서 약간 한쪽으로 비켜져 있고요. 또 여객선 선사가전국에약 70여 개, 70여 개못 됩니다만 요그 중에 약 60%인 40여 개 이상 여객선사가 10억 미만의 자본금에 아주 용세한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대화된 여객선에 투자할 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60%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성주민들께서는 접근성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설적으로 육지의 분들은, 여기 있음에, 그 노후와 불편, 그리고 접근성 때문에, 오히려 섬을 방문하지 않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러가지 그런, 즉, 근성이자에성민들은 처절함을 느끼고 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이면 참 끝선입니다, 서남에. 가로도만 섬인데요. 그 가로도섬의 의장님께서 제 하도를 방문했더니, 시진핑에 견딜를 써야 되거든요. 어, 실제로 견쓰겠습니까만 그건 무슨 말을, 의는를 하냐면, 그 육지 위주의 성격에서 굉장히 소화 그리고 항상 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망하면서 서울 주민들을 좀 약간 표명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서울 주민들은 육지에, 육지 살고 있는 부치민에 대해서 항상 자격심이 되지, 좀 많이 자, 자존감을 잃어버린다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 가로 주민들이 조상태대로리있다는 지키고 살지 않았다면, 이 들을 해야 농구가 과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것이었겠느냐, 이미 중국으로 넘어서도 넘치고 남았다 그런 말그렇다 그리고 그 가구도 섬에 장롱뿐 이상 강문한 기록이 2007년에 유일하게 김항식공충이 돼서 강문을 한한 번도 끝섬 끝성, 영토의 끝섬인데 강문 안 되겠다 그런 소원왕소토 정말 그, 우리 섬재이이렇 앞으로 여러 가지 섬에 대해서 섬주민, 삶의 질에향상을 꾀하고, 가방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말 그, 접근성 개선이면, 그걸 꾸준히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장작 여객선 문제로 나가기 보다는, 그 전에 여객선은 일단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시키는 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시에, 해상요의무송도 그 포함이 돼서, 이런 것에 포함이 돼서 우리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나 우리 지방도시와 마찬가지지만 그 버스 제하자로 환승할 때 원피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 주민들께서는 배를 타고 육지를 나오면 배를 타고 육지를 나와서 육지에 버스로 기시바로 타서 목적지 그대로 그 생활 관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객선이 대중 배터리 팀이 돼서 선 주민을 위해서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나와서 섬과 육... 연결되어 있는 육지에 어떤 무료 택배를 붙거나 뭐 쇼핑을 하고 나왔을 때여객선과 대중버스가 좀 연기가 돼서 홈패스로 그런 생각도 선울들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개공 재미 많은 목소리로 어다 그, 그리고 이 시간에는 주체요 다음으로는 서울이 부정적인 식을 제발 좀 확산시키지 요서 그, 관련한 지가발생면 저는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보면 빠지자고 나오는 내용이 영전무에 그리고 선마 선생님, 폭력 하면서도 굉장히그 선을 자극적이고 그런 말투 속에서 자하고선적적인 걸로 선물을 많이 대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선적에발생한는노인 발생률이 그렇게 한두 시보다 더 높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는 곳에 본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은그 언론사에서 다을때서섬마을에서 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선적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를 의원님께서는 새로 받아들인 여우가 없이 부담이고 댓글을 보면 여우가 부받하는 보도를 가지고 영준호에 야 너희는 뭐 노예데리고산그마을자 그간 무도한 사람들, 선마을외선생님뭐 그 성폭력 그 하면서 성을 굉장히 펌의한 그런 그 인식이 기재에 좀 깔려있는 분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이 포럼이 코비들 때문에 조금 축소되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데는 수백 명이 모여서 포럼을 찾았다고 들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그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언론사에서도 조금 더 서른마을 그 보도를 네. 조금 정제된고 객관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좀 제안할 수 있는 그 것도 하나의 선진방안이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뭐 식품 도자이 조금 더 많이 몇 가지 준비했으면 제가 더, 더 많이 말한 것같보다는그 제가 작년 서메야를 서북충인 대회에 끝마치고 저희가 한국서문제단이 발표하면서 전국서북충인협의회로 같이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때 작년 8월 8일 서메인데 전국서북충인협의회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마지막 부분, 낭독하고, 다섯 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섬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도시와 지방, 도시와 섬연결하는 고민을 하실 때 섬을 단순히 육지의 끝! 그러게 보면 마시고 해양 물터를 지키는, 정말 우리 육지의 4.4배인 해양 물터를 지키는 섬. 영토 지킴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섬의 나라의 울 지킴 협의선언는니다 하나, 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이를 위해 연안 일의 선 공연제를 시행하라. 하나, 섬사리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이를 위해 섬 사람을 일성하라 하나, 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하라. 이를 위해 무교로서대책에서 하나, 서울 전체별출권하는전단기구을설치니다 이를 위해 국립 서울발전연구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이상 그 성진경기에 선언문을 끝으로 재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 대해서 여러분께 묻는 선생님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접토론이아니라 우리 그, 그 포럼에 참여하신 자유라는 이 그리고 지금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는 각자 우리한 3, 4분씩 시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이이형 교수님 부터네중소병원장이병입니다 그 오늘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서울과 지방 내지는 뭐 도시와 농어촌 서 이렇게 그 어떤 공간을 기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도시와 뭐 지, 에, 서,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어떤 협력 내지는 도시와 농어촌 선관할이었던 한글 이런 접근하기보다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전체를 하나의 위리의 산하 공간을 보고 이 산하 공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재배치하거나 또는 그롭롭게 통합하는 거에서 그 삶의 그, 질을 제거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같아요 근데 이 여전히, 어, 쟁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그 모두의 그, 연재호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여기자 형태로, 어, 도시권을 향해서 집중화를 하면서 시설들을 고층화함으로 해서 오는어 그, 직접의 효과, 내지는 그, 규모의 경제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그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뭐냐면, 그러면, 그, 어떤 분산, 내지는, 어, 그 시스템으로 얘기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분산 처리형, 이런 그, 어 지역별로 산재하는 재배치가 더어 효율적이 상제하고 이것들을 레트워킹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어, 그런 두가지 그, 논리가 조금은 여전히 그,